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현장 안내하겠습니다 골목입니다 골목에서 집을 향해 촬영했습니다 마당에는 자갈이 깔려 있습니다 정원에는 아주 많은 나무가 심겨져 있습니다 골목 앞에는 벼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돌담과 감나무입니다 도로는 포장이 되어있습니다. 계량기화가 보입니다. 정원이 이쁘게 보입니다. 조금만 더 지나면 여러가지 꽃들이 많이 필것 같습니다. 대문입니다. 화단이 보입니다. 왼쪽에는 화장실입니다. 작은 나무들이 보입니다. 예쁜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흙으로 만든 집입니다. 포도나무가 보입니다. 앞쪽에는 유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정문을 향해 촬영했습니다. 멀리 소나무가 보입니다. 흑집입니다. 문에는 유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석가래가 이쁘게 보입니다. 정원이 이쁘게 보입니다. 앞쪽에 우사가 하나 있습니다. 불대는 아궁이입니다집 내부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상세페이지입니다. 주소, 경북,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에 있는 주택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목은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321제곱미터 97평입니다.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며 자연취락지구입니다. 주택면적은 53제곱미터 16평입니다. 방 2개와 주방이 있으며 난방은 전기판넬로 되어 있습니다. 아궁이가 하나 있습니다. 정화조는 화수종말처리장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화장실은 외부에 하나 있습니다. 도로에는 접해져 있습니다. 방향은 남량입니다. 입주는 계약일로부터 한달정도 입주 협의가 가능합니다. 관리비는 없습니다. 주차장은 현재 없으나 주변에 주차할 곳은 많이 있습니다.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는 없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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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번호 42021236 전화 01024870015 끝까지 봐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